<machen>? <suicide> nice there i've n e v o t 너무 많이 가렇쳐요 퀴즈 아니에요 즈를넘어왔나요 하고 본인이 레전드를 꼽으시고 네. 예 아시아 또어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미리 생각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웃음> 나의 레전드 아잘부탁예 네. 아, 아. 제가 더잘 부탁드리죠 아, 예 아, 네. 우리는 한 세계 네, 승우의 first on take the stage 오신 걸 환영합니다 woo <웃음> 야 다들 보고 아 오늘 다들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예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저보다는 대기하고 있는 우리 팀모야 여러분들이 안무가 또 힘들어요 네 저는 노래하느라 바쁠 테고 팀모야에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도 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따 만나요. 엘리스 안녕! 엘 안녕! 엘리스 안녕! 엘리스 안녕! 엘 오빠 한줄 알았어. 이러아여 야, 이거 아니야. 승리 일이 아. 분위기 좋네요. 역시 팀 와요. 늙어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들이 앞에 와, 이렇게 와서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원택이렇 사실. 서 했으면 한국 가지고 큰일이에요.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이한게 제거할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 어, 응. 이런, 이런 게 비하인드커넥이야 화이팅 <웃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오 컬러. 살짝 조금씩 역시 우야한 세계에 스무시 나온 그런 의상이네요. 아. 그러면 어 다리 아플 테니까 앉아서 천천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대한민국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Oh, Hello. Hello. Hi. Nice to meet you. I'm finding you. Nice to meet you. Yeah. Wow. 마그라바 마그라바 마그라바 그 학교 가기 전에 네. 설렘 어, 설렘을 살짝 표현했다. 그러니까요. 아, 엄마 지금 들어봐. 승우야, 어. 어, 좋아 좋아. 승우야, 어 좋아 좋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아 좋습니다. 승우야 뭐 엄청 운거 알지? 청하 아, 사인에서 네. 사라진 모습. 16년 11월 1일에 데뷔하셨죠? 어 맞아요. 네. 포포탑 <웃음> <웃음> 귀여움? 아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주 포포탑이그 지역에 불쌍한 같은데 마음의 여유 어머, 어머. 네. 네. 처음에 데뷔할 때는 이제 마냥 신나고 네. 무대에서 하면 되고 네. 이런 데 책임감이 생긴 거죠 <웃음> 아, 조금 지날수록 예, 네. 주변의 것들이 좀 보이면서 체계할 그렇죠. 네. 네. 팬분들도 아, 많고 네. 이세계와 저세계의 우야를 지금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세계 지금 이세계의 우야 네. 이 세계만큼은 아, 완벽하고 아, 완벽한 완벽 컬백트 이 세계 의 완전히 이 세계 우연은 아.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 아 just h u m 어 아직 이제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이제 시작이야 네. <웃음> 예 제가 준비한 것들,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 다들 비키복 꺼내셨죠. 병이 다 찾아가 맘에 적을 때도적응에 익숙해지려 밥별한라개랑 저녁에, 요작에던에 썼던 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에 30초 전입니다. 0초 전입니다. 30초 괜찮아요. 오케이. 0초 전입니다. 얼마. 나부기다고싹다 Chưa n 아, 해하한 세계. 오늘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해주시고. 그런 덕분에 <웃음>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아, 아직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만나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많이 놀러와 주신 것 같아서. 어, 한편으로는 너무 따뜻했고 뜨거운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한 세계는 끝이 나지만 승우의 어, 다음 발걸음, 승우의 앞으로의 세계는 더 열릴 테니 그 어, 그때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건강 잘 챙기고 저희 그러면 또 만나요. 또 열심히 해서 금방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안녕!